투명 도형을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모델링 작업을 하다보면요. 도형 안에 도형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 사실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형을, 겉에 있는 도형을 클릭해서요. 투명을 체크하게 되면 도형이 솔리드이지만 네, 안에 도형이 들어간 게 보이게 되는데요. 이 구멍 도형과는 기능이 다릅니다. 구멍 도형은 빼기 도형을 말하는 거고요. 솔리드에서 투명을 체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안에 도형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도형을 선택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팁으로 하나 알려드리자면 드래그를 해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 바깥의 도형을 클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체 선택에서 밖에 도형이 빠지면서 안쪽 도형이 남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요 제가 만들었던 모델링 중에 대표적으로 양파 만들기가 있어요. 이 양파 만들기에서 투명 도형을 사용하면 어떻게 양파가 만들어지는지 잘볼 수가 있는데요. 어, 예를 들면 구 안에 또 다른 구가 들어가는 형식입니다. 근데 치수가 조금 작아져요. 그리고 얘는 홀 도형으로 이구 안에 구를 뺄 건데 일 옆에 몇개 복사 붙여넣기 를 해놓고 자 정렬을 해서 정렬을 가운데 가운데 정렬을 한 다음에요 이 도형을 그룹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안에 동그랗게 구형을 팠기 때문에 일정 두께만 남고 안에가 비어있는 도형일 겁니다 지금 얘랑 생긴 게 같아 보여도 안에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솔리드를 이제 투명으로 확인해 보면 보이시죠? 다른 게 얘는 꽉찬 솔리드 구형이라면 지금 얘는요 안에가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양파를 조금 더한 겹을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렬을 한 다음에 그룹을 만들게 되면 역시 얘도 안에가 이렇게 파졌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안에 사실은 크기가 제가 일부러 칫솔을 조금씩 작게 뒀거든요 다시 이두 도형들을 정렬을 해보면 네 이렇게 정렬을 하면 사실 이 형태에서는 얘가 양파 형식인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앞뒤로 조금 잘라보겠습니다 그룹을 만들게 되면 자, 위 아래 이제 잘라졌기 때문에 얘는 솔리드가 사실 투명이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와 같이 양파링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실제로 3D 프린터로 출력을 했을 때이 친구들은 빠지지 않아요. 원형 안에 원형이 형태에서 서로 돌아가면서 나오는 양파링인데 이제는 필요에 따라 투명 도형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겠죠?